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어,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어, 이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넥스트 어, 더블 랜덤에서 넥스트 더블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확인해 봤는데 제가 오타를 낸 건데 어쨌든 for 구문에서 j 랑 아래에서 스코 이제 중복돼도 오류가 안 뜨는데 이게, 이게 맞는 건지? 여쭤 보셨고요. 마지막은 이제 펑션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같이 답을 해 보죠. 이 랜덤 그 랜덤이 도대체 뭔가? 특별히 넥스트 더블이라는 게 뭔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어, 우선은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c 샷 공부하고 계시죠? 그럼 c 샷 해가지고 이제 c 스크립팅이 나오죠?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랜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랜, 랜덤 혹은 이제 R&D라고 많이 하죠? 그니까 랜덤이라는 이제 그 오브젝트 명이고, 이거는 그 오브젝트를 담을 변수의 이름이죠.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 NJ 하셔도 되고, R&D 많이 쓰죠. 뉴에서 랜덤이라고 이제 하나 받아오는 거죠. 랜덤이라는 오브젝트. 제가 C샷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 클래스라고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모든 게다 클래스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받아오고요. 받아오고, 그 다음에 에러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ND라고 치면은 다 치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 펑션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Next Double이라는 게 있어요. Next Double. 그래서 얘를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p a r e n t h e s i s 열고 닫고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세마콜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A. A 대문자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 플레이 시켰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슬래시 두번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죠. 어, 얘를 F5번 누르게 되면은 이 전체가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F5번 리프레시 를 시키니까 이게 내변 네 다른 난수가 나오죠. 랜덤 넘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 랜덤의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에요. 당연한 패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어 그라스오프에도 랜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랜덤 있죠? 그래서 요, 얘도 마찬가지로 Ctrl-C, Ctrl-V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F5번을 누르게 되면 음... 얘는 변하지가 않네요. 사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시드값이 시드 들어가야 돼요.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시드값이 들어가야 돼요. 시드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오는데 여기도 만약에 제가 시드값을 4라고 넣잖아요. 4 4라고 넣고 플레이스 시키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6이라고 하면은 얘도 6 넣어주고 플래시키면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F5번을 막 누르고 있어도 이게, 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게 시드 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드 값. 예. 어쨌든, 뭐, 그라스워퍼에서는 이렇게 랜덤을 만들고요. 아, 요 그라스워퍼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뭐, 도메인, 뭐,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준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n 넘버 같은 경우는 총몇 개의 넘버가 나올 거냐. 만약에 저기서 내가 10개 치면은 10개라고 나오겠죠. 10개가 나오고, 얘는 시드가 6번에 해당되는. 예, 얘가 나오겠죠. 랜덤이 랜덤이 아닌 게 사실 시드를 통해 가지고 매번 그수 난수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이런 거할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랜덤은 랜덤이 아니다. 무작위이긴 하지만 그 패턴이 있고요. 어, 어쨌든 그 패턴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랜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뭐랄까요?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할수 있다. 왜냐면 다시 그페라미터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걸 시드로 컨트롤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고 좋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next double 이왜 쓰였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기본 신텍스에요이 랜덤은 사실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뭐 시스템이나 이런 데 들어있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임포트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분 끌게요 제가 이게 기본적인 C#의 신텍스죠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갖고 그 오브젝트 이름 적어주고요 메모리 할당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 적고 그다음에 new 키워드로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클래스야, 그렇죠? 그럼 이 클래스를 어, 실행을 하려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함수와 어떤 그 이제 배열들이 있겠죠. 그 중에 next double이라는 거는 그 난수를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함수 중에서 그래서 다치게 되면은 뭐 next 여기 byte도 있고요, 그냥 next도 있고요. 넥스트 더블도 있고요. 아마도 넥스트 더블은 0부터 1까지를 나오는 거고 넥스트는 정수 같아요 왠지 느낌이. 예, 네, 미니멈 뭐 0부터 뭐뭐 뭐 13까지 해 볼까요, 제가? 13. 이러면 이제 13까지 정수가 나오겠죠. 예. 네, 요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F5번을 막 눌러 보면 다르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그냥 함수야.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오브젝트를 받아서 우리가 랜덤 넘버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하나 지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next double 해가지고 어차피 얘는 normalize value란 말이야. 0부터 1. 그러면 내가 어 50부터 100 사이의 100 사이의 어떤 그 값을 만들고 싶다라고 친다면 일단 얘를 어 50으로 곱하면 되겠죠. 예, 네. 그렇죠. 50으로 곱하면 이게 0부터 1이니까 일단 값이 0부터 1이니까 50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0부터 50까지 나오겠죠. 예, 네. 0부터 제가 이럴 때는 그냥 트리거로 이 슬라이더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 넣어줄게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바뀔 때마다 얘가 트리거가 다시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난수가 얘는 0부터 1인데 거기다가 50을 곱하니까 0부터 50까지 나오죠. 예.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가로로 또 묶어. 가로로 다 묶은 다음에 더하기 50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 나온 값은 0부터 1이에요. 거기서 50을 곱했으니까 0부터 50까지야. 거기서 또 5를 50을 더 했으니까 결국 이 이퀘이션은 이 뭐냐면 50부터 100사이의 랜덤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가능하다. 예. 항상 50에서 100까지. 그런 식의 어떤 랜덤. 랜덤은 되게 중요해요. 예. 컴퓨터 코딩 할때 랜덤 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이 next double은 함수예요이이 이 C샵을 언어를 개발하고 이런 인빌트 펑션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랑 j 가 헷갈렸다 그러는데 제가 비디오를 봤거든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비디오를 통해서 하다가 오탈 다시 잡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니까. 자, for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int i는 0그 다음에 i는 몇몇 가지? 예를 들면 뭐 10. 10까지, 10보다 적을 때까지 그 이게 true일 경우만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i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여기다가 모르고 j를 써놓은 거야. 이러면 100% 에러가 나겠죠. 예, 비디오에서도 에러가 났어, 요 이렇게. 왜냐하면 당연히 이 j라는 게 없잖아요. 밖에 이렇게 해놨으면 에러는 안날 수도 있겠죠. 예. 어,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왜? 왜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났냐면은 이거는 사실 그 전에 볼까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어, 패널을 열어보면은 지금 오케이 어자 이게 에러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부터 보죠 여기부터 이게 에러난 이유는 이제일란 애가 없어 없잖아요 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 야 없는데 실행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 하면문제 없겠죠 제가 비디오에서는 아이로 했어요 고쳤어요 근데 어제이로할 경우에는 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했죠? int에서 j라고 했죠? 그리고 콜론 했는데 이것도 에러가 났어요 이거 왜 에러가 났냐면 j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는 값이 없어요. 빈, 빈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값이지 값이. 그래서 얘를 반드시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 히트를 하게 되면 이게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 깨져버려요. 왜냐면 무한 루프가 발생돼요. 왜냐면 i는 0이죠? 그렇죠? 근데 i는 10보다 적죠? 항상 적어. 계속 적어. 죽을 때까지 적어. 그렇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에서 I를 매번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프가 다운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자. 자, 지금 다운됐죠? 지금 이게 다운된 거예요. 네. 지금 Not Responding 나오고요. 지금 다운됐습니다. 이거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어, 껐다 켜볼게요. 이 무한 루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껐다가 켰어요. 라인너를 껐다 켰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I로 고쳐주면 된다. 예, 이게 정상적인 거고 얘는 이제 잘못된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밖에서 f 해서 int 뭐 j는 뭐 0, 그렇죠? 그리고 j는 아뭐10 해서 플러스 플러스 J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더블 룹, 아, 더블 포룹이라고 하죠. 더블 포룹, 뭐 혹은 네스티드 포, 포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룹 반에 포룹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쵸? 음, 오케이. 이게 없었구나. 전 이제 오토포맷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오토포맷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누르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은 J는 0구요 J는 0고 J가, 이건 괜찮아요. 일식 증가를 하겠죠. 근데 여기 루프 들어왔을 때 100%의 무한 루프에 빠지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많아요. 알고리즘을 짤때뭐 J부터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I. 예. 네. 그러면은 J가 0이고요. 일식 증가할 때이 I를 이 J에서 받아온 애로 받아오는 거죠. 0이겠죠. 0부터 10까지 해가지고 I를 그 10번 루프하고 두 번째는 1이죠. 그럼 얘가 1이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J면 J로 쭉 가고 I면 I로 쭉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어, 알고리즘은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 I는 I, J 뭐 하나 포르 하나 더 하면 뭐 K도 나오고 그래요. 약간 컨벤션인 것 같아. 예. 약간 컨벤션. 그래서 I, J, K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K. 이렇게 되면은, 10개, 10개, 10개. 마치 복셀 만드는. 자, 펼리시켜볼까요 문제 없죠. i는 0부터 10개까지 증가. 그 다음에 j, ok, k. 예. 이거는 오타였어요오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보면은, 그, 펑션을 왜 만드냐. 그죠? 여기 펑션. 밑에다가 왜 만드냐. 펑션을. 그비디오에서 설명해 놨는데, 이제, 펑션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제가 코딩을 할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코딩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프로,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 다을수 있는 거는 변수를 썼을 때 그게 가능해요. 고정된 값을 썼을 경우에는, 그거 하나밖에 계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폰노이만의 어떤 프로그램의 이식 방식,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 변수를 넣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변수를 바꾸, 바꿔감으로써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만큼 중요한게 함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만약에 a는 해가지고 3 더하기 곱하기다죠 곱하기 3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고 a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 이게 상수란 말이야 이건 프로그래밍이 필요가 없죠 그냥 9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상수가 이미 정의져 있으니까 결과값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수니까 그런 건데 변수를 만약에 이제 뭐 A 혹은 X 아니면 이걸로 해도 되죠. 그냥 X 혹은 Y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여기 제가 두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어 여기요. 클릭해서 타입을 바꿔줘야겠죠. 인티저 그 다음에 얘도 인티저 그러면 이제 제도 뜨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변수니까 프로그래밍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상수일 경우에 상수가 필요도 해요. 필요도 한데 주로 이제 변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짜요. 알고리즘을 짠다는 것은 어떤 어떤 기술을 순차적으로 쭉쭉쭉 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것처럼 x랑 y를 곱하고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x 어, int, 뭐 xx는 x 곱하기 y. 에 그리고, 다시, 이 int를 yy로 해가지고, xx, 뭐, 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 곱하기, 뭐, x. 그렇죠이 값을 받아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int, jj 해가지고, 뭐 xx 곱하기, 뭐 yy 더하기 3. 혹은, 아, 여기까지만 해시죠세 줄,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게 되고 이 xx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계산이 다 되고 yy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jj를 밖으로 빼줍시다. 이런 식으로. 됐죠? 9803이 나왔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얘를 여기다 계산하고 혹은 for loop 같은 걸 돈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걸 하고 이런 계산을 또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를 또 일로 카피해 줘야겠죠. 네. 만약 얘가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어, 무슨 뭐 이달에 이달에 은행 이자를 내는 공식이야 이게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뭐 사람 뭐 A한테도 이 공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쭉 갔을 때뭐 밑에서 쭉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어또이 공식이 필요해. 그냥 다시 또 갖고 와서 또 이렇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 열열번 열 편하면 열 열번 이렇게 할 건가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얘를 그냥 하,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리턴 밸류가 일단 퍼블릭으로 가고요. 리턴 밸류는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뭐 getInterest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얘가 어, return이 jj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x가 y가 필요하겠죠. 그럼 x는 아, int에서 x 그 다음에 아, int에서 y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가 없죠. 자이 상태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요것만 해주면 되죠. 필요할 때만 얘만 부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x, y. 이 뒤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다 필요하잖아요. 또 얘만 얘만 얘만 콜 해주면 되는 거야. 얘만. 얘만 얘만 딱 콜하게 되면 이 복잡한 게 여기에 다 모듈화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얘만 수정하면 얘네들 다 수정 되겠죠. 다 수정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B고 이건 C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친다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한다는 거는 이렇게 모듈을 얼마큼 잘 만들어서 재활용성을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컴퓨테이션 띵킹도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모듈라이즈 시킬 거냐 어떻게 그 알고리즘을 짤 거냐 알고리즘을 짠다는 건 순서도를 만든다는 거고 순서도를 만든다는 거는 문제를 그룹핑을 짓고요 이 그룹핑에 맞춰 가지고 걔네들 뜯어가지고 어 어떤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드는 거죠.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모듈, 이것도 함수죠. 하나에. 이런 예, 식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다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예,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